제 yeah. 자아이구 반갑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쿠키런킹덤 업데이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번엔 조금 나왔어요 3주만입니다 여러분 3주만에 업데이트라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대 자, 먼저 요 신규 스토리형 컨텐츠 쿠키 오디세이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월드 탐험이 더 나오면서 메인 스토리가 이어진다면 이 컨텐츠는 에피소드 단위로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에피소드 단위의 스토리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건제1장 에피소드 해가지고 쿠키 세계를 지키기 위해 바닐라 왕국의 모의 회담을 진행하는 영웅 쿠키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.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는 포맷일 것 같습니다. 으? 칭호 시스템 및 왕국 정보가 개편됩니다. 칭호 시스템이 추가됩니다.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칭호가 주어지는 거 RPG 하면 원래 칭호는 익숙한 컨텐츠거든요. 살펴보니까 천. 만 별사탕의 빛 이런 거는 그동안 모은 별사탕이 한 천만 이 천만을 기준을 뭘로 하려나 하여튼 천만 정도가 됐을 때 생기는 칭호라거나 패셔니 스타 뭐 이런 거는 스킨에 관련된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칭호들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. 자 신규 쿠키가 나오겠죠 신규 에픽 와일드베리맛 쿠키가 추가됩니다 이 친구는 방어형이고요 전방에 있습니다 새로운 탱커의 등장인데 탱커치고는 꽤 뭐랄까요 펀치로 잘 치는 느낌이 있어요 스킬을 보면 펀치로 쳐서 에어본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시 쳐서 넉백까지 일어납니다 뜨고 밀리고 기절까지 있어요 띄우고 밀고 기절시키는 탱커다 <웃음>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로티드 크림 쿠키입니다 어, 슈퍼 에픽이에요. 처음 나오는 등급이고, 뭐, 이것 때문에 좀 호불호는 갈리고 있습니다. 뭐, 웬, 난데없 슈퍼 에픽이냐. 뭐, 에이션2도 아니고, 레전드리도 아니고, 근데 더센 거는 팔고 싶고, 이런 거 아니냐. 이런 반응도 있고요. 확실히 좀, 안 뽑으면 겁나 처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강하게 듭니다 절대 뽑아야 해. 이런 느낌이랄까요? 자, 먼저 이 친구는 마법형에 중앙에 배치되는 쿠키고요 스킬을 한번 분석해보면은, 자, 지금 공격 들어가죠? 뭡니까? 탱커를 때렸죠 탱커를 때려서 어디로 밀었다? 저 뒤로 밀었다 탱커가 제일 뒤로 밀립니다 그런 다음 어떤 디버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디버프가 걸리고 거기에 뭔가 후두두두두두 두 하면서 날아가서 광역 딜링이 일어나는데이 딜링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살상너가 될것 같고요 뭐 아무런 특색 없이 그냥 광역살상이 일어난다? 이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역살상너인데 탱커 한 명을 저 뒤로 밀어놓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탱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속살들이 앞으로 드러나죠 그걸 또 다른 딜러들이 빠르게 커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딜러 라인이 앞쪽이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심지어 그 뒤로 밀린 탱커가 기절까지 당하니까 그 속살이 드러난 시간은 꽤나 더 길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한동안 메타의 핵심 쿠키가 될것 같은 기대감을 강렬히 보여주는 쿠키입니다 <목소리> 자,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킹덤 아레나의 그랜드 마스터 신규 티어가 추가됩니다. 어, 상위티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바랬던 부분이에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마스터 일인데 뭐 열심히 할거 있나?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랜드마스터에서 더 높은 티어를 차지하기 위해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, 조금 소식이 늦은 감이 있네요 저한테는 제가 그래도 탑백 안에 들고 이럴 때만 해도 그럴 때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라 말이 많았는데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킹덤 아레나 팀 슬롯 확장 및개선이 있습니다 원래 공격팀 슬롯이 3개였는데 사실 좀 부족했죠 상대 덱을 보면서 치고 들어가는 상성 덱들이 있는데 이게 3개는 좀 부족한 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제 5개로 확장이 된다고 하고요 킹덤 아레나 방어팀 설정 시 다른 컨텐츠에 설정해둔 팀을 불러올 수도 있게 그러니까 뭐 공격팀 중에 하나를 방어팀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2에서 다이아몬드 3티어 아래. 전투 승점이 소폭 상향이 되게 됩니다 신규 꾸미기 테마가 추가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이 더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어, 요 성우들 목소리 듣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수 있겠네요 자,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3주만의 업데이트인데 앞으로도 좀 요정도는 기대해봐도 될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바이